이 영상은 블로그 인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인포제이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탈중앙화 거래소 올비트랑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래소의 고배당 전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인 코디우스 근황 그리고 7월의 주요 미업 정리 이렇게 다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한국경제TV 채널에서 요즘 핫한 에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영상 링크 통해서 많이 봐주시고 소금포스트에 소소님, 스펀키님, 킬러웰님이랑 인터뷰 한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링크 타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래혁신융복합금융포럼에서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죠? 일단 여기서 한 10분 정도 스피치를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비트는 업비트랑도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 업비트를 운영을 하는 두나무가 분산화 거래소에 투자를 한 건데 올비트가 드디어 나오는데 오늘 오픈을 원래 12시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 시로 미룬 상태예요. 근데 지금 5시 넘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디스라는 데서 에 만들었고 지난 4월에 베타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두달 정도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해왔고 저도 그때 잠시 봤었는데 일단 요새 거래소 해킹 문제, 보안 횡령 조작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또 100% 덱스면 또더 힘들겠지만 일단은 뭐 일부라도. 한 80%, 70%라도 탈중앙화된 곳이 필요한데 일단 분산화되어 있고 더 안전할 거고 조작으로부터 훨씬 자유롭겠죠? 블록체인 사이드체인을 이용을 해서 지체 없이 체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른 것도 맞을 거고 그러면 은 장점도 이렇게 많지만은 그만큼 단점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시행착오 엄청 많이 겪을 거고 베타를 두 달간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오픈도 12시에서 5시로 미뤘잖아요. 그러면 은 시스템이 이렇게 처음부터 원활하게 버그 없이 작용을 하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이오스도 트론도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하듯이 그래서 불가능할 거를 예상을 좀 하시고 나오자마자 가입은 하시되 올 비트가 조금 안정이 되고 나서 코인을 전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하는 거는 조금은 좀 아무리 최소 2주에서 저는 아마 두 달까지는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지금 제가 새로운 거래소에 막 달려들어 가지고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올비트에서 이제 오픈을 할때 오픈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를 할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일단 보고 혜택이 좋으면 저도 아마 들어갈 것 같지만 <웃음> 그래서 올비트는 일단 지켜보고 에프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경제에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프코인이 지금 전세계 거래량 1순위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래소 상위 2위에서 9위, 10위 거래소의 모든 거래량을 다 합쳐도 에프코인 거래량이 더 많을 정도로 진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면 뭐냐면은 이 거래소는 거래를 하면은 일단 거래 수수료로 에프코인 이 토큰을 페이백을 해줘요. 자전거래를 많이 해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자전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그 수수료로 인해서 이제 토큰도 받고 한마디로 거래로 투자자들이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로 얻는 수익의 80%를 지금 매일 에프코인 토큰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있는데 80%의 수익을 나눠주니까 배당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지금 F코인 이게 어제 따 배당한 수수료 액수가 2470 비트코인 이게 얼마냐면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6700달러였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1650만 달러 184억 원이래요. 184억 원을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F코인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으셔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좋잖아요. 오늘도 지금 1,402 비트코인 아까 제가 이거 만들 때만 해도 1,100 얼마였는데 지금 또 올라갔죠. 1,454 비트코인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좋지만 오래 갈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의심은 가져 일단 너무 좋은 거는 뭐든지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지니엑스에서 적은 왜 에프코인을 변형된 폰지 사기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남겨둘 거니까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지닉스 거래소가 쓴 글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항상 이제 양쪽을 들어봐야 되니까 에프코인 너무 좋다 보상 많이 주니까 좋죠. 그래도 이제 아 이거는 되게 위험한 시한폭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소의 글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원래 F코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거래소들도 F코인처럼 수익을 배당하는 경쟁이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F코인은 지금 사실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F코인을 제외를 하고 그런 거래소 중에서 빅원이라는 거래소가 갑자기 1등을 하길래 빅원을 들어가 보니까 F코인이랑 정말 유사하죠. 지금, 에프코인처럼 수수료를 나눠줘요. 오늘 7월 8일에 수수료 나눠주는 게407 비트코인. 그러면 에프코인은 2,400개를 나눠주고, 나눠줬고, 어제. 그리고 빅원은 407 비트코인을 나눠주니까 거래량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빅원도 80%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배당형에다가 플러스 자체 채굴형 거래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좀 불편하지만 좀더 안전한 이런 올비트 탈중앙화 거래소보다는 사실은 당장은 고배당을 주는 이런 핫한 F코인이랑 비건에 아무래도 더 몰리게 될것 같긴 한데 이런 거래소들에 이제 바이낸스, o k x 뭐 비트플라이어 다 지금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픈한 이 올비트가 어떻게 경쟁을 할지 어떤 이벤트들을 열지 좀... 여러분 일단 올비트에서는 수수료 제로 이벤트 진행하고 그리고 4천 크레딧 예치 이벤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투표하면은 5억 원 상당의 에어드랍, 지퍼랑 IHT랑 룸. 아, 그러면은 이 폴이랑 이 투표랑 퀴즈랑 분석 리포트 막 이런 거에 참여하면은 토큰을 주나봐요. 거래를 하면 토큰을 주는 채굴형이랑은 확실, 확실히 다르고 토큰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의견 교환이라고 하네요. 이 합리적인 평가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리워드를 제공을 하는. 일단 코인리스트 좀 볼까요 월튼체인, 룸네트워크, 림포, 지퍼, 비체인, 아이콘, 엘프, 기프토, 펀디엑스, 덴트, 시린, 아이하우스 토큰 음흠. 이렇게 밖에 없구나 아직 많이 없네요 아니 사이드체인이라서 되게 빠르다 그래 놓고 안 빠른 것 같은데 아 느리다 여러분 느려요 올 비트 느리다 큰일이다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 컴퓨터나 어 휴대폰으로 해보시고 다음에 이제 올비트 진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할수 있으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플 스마트 컨트랙트 코디우스 소식인데요. 일단 코디우스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디우스 호스트로 등록된 멤버가 지금 총 450개고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게 360개인데 차트를 보시면 스마트 계약도 그렇고 호스트 소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EOS BP랑 트론 SR처럼 코디우스 호스팅이 이제 채굴의 한 종류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 자체가 늘어난 이유를 진짜 알 수는 없지만 은 일단 눈여겨 볼만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근데 차트가 사실 이렇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좀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계단 형식으로 몇배씩 증가를 하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코디우스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디우스 기업에 가보시면은 지금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어요 즐겨찾기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 차트 이렇게 심장박동뛰듯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게 보이시죠? 그래서 코디우스가 이 리플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아마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나기 전에 믿업 3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7월에 국내에서 큰 컨퍼런스들이 많아서 비욘드블럭스 일단 17일, 18일 해서 여기 아이콘,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카카오, 의 그란드엑스, 해시드 팀이 와서 이 국내를 대표하는 팀들이 모이는 거죠. 대표님들이 스피커로 참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21일, 22일에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서는 어, 바이낸스, 네오, 퀀텀, 트론, 중국의 네노라는 프로젝트 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19일에는 질리카 카이버 네트워크, 아이오텍스 같은 프로젝트 팀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대표님들이 여기에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 일단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석을 하면 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사실 진짜 비싼데도 있고 무료인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링크 달아드릴 거고 디센터에서 스케줄 정리한 것도 링크 좀 달아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잘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